이번에는 언니랑 남동생이랑 3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제주도의 목표는 한라산 등반입니다 고 보통 얘네 연어랑 삼친거잖아 <놀람> 둘이 먹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 음. 고등어 먹으러 여기 오는 것도 제주도에. 아, 그래? 어. 처음 한 사실인데? 고등어가 잡자마자 빨리 죽어서 신선도 유지하려면 제주도에서 먹어야지. 아, 찐다 붙이 한데, 어떻게 못 살았을까? 추억을 해가지고. 아까 그 맛이야. 고등어 코이에서. 까만색 팔 부분. 아, 그런식은 아 없잖아. 근데 거기서 더 띠니까? 왜 말이 아까 추가되네? <목소리> <웃음> 와, <왜 이러냐>. <웃음> <웃음> 와사비 아까 좀 많이 푸더라 <웃음> <웃음> 소주 먹어 소주 먹어 소주 따라줘 빨리 <웃음> <웃음> 와와사왜 이렇게 써요?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켜져 있었네 호나는 확실히 바꿨줘 아 여기가 이제 여름에 수영장, 수영장. 야 여기 뭐야? 따뜻하다 아, 아. 쟤 뭐야? <웃음> 언니 <웃음> 도둑이다!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그걸 꺼라 <구하러> 는건나고 <해봤나고? 웃음> 우리 거의 뭐지 <뭐이야? 웃음> 너 많이 샀나? <웃음> 야 하루에 다섯 병씩 먹어야 돼 그저 돈 충분히 먹지 않을까? 뭐라고? 얼음 모양 원했어 <웃음> 너무 예뻐요, 숙소. 음! 오쏘해 <웃음> 눈으로만 <웃음> 먹어 못쟌안 <웃음> 돼? <웃음> <오차인데>? 좀 움직여봐봐 <웃음> 어, <그러게>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아, 맛있다 삼방식당이 서울에도 생겼는데 <웃음>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<웃음> 이 맛이 안 나더라고 다좀 내지 말자. 이쁘 착하게 맛있게 사진 잘 찍어. 약간, 고딩 깜짝 놀랐 진짜? 일려 거짓말 하는 거지. 들어가도 되겠는데? 내가 널 믿는 <웃음> 내가 목도리 줄까? 배좀 두를래? 너무 추 보이네 너 <웃음> 보이네 한번 확인 확인 <웃음> 와 하늘 진짜 예쁘다. 일단 고난난 속에. 야. 아 배고파. 음 맛있겠다. 더맛 있어 보이죠? 오늘은 탄수다 먹어. 밥도 없어, 잘어 할수 있는 거예요도구야니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낸다, 낸다, 낸다. 뽑아, <봉통> 뽑아, <봉통> <봉통> 대박, 대박. 나뒤지털 꼬마. 오, 2 0인인가자 오, 50인가요? 오, 50인가요? 오, 5 0인가 와..하나도 안보여 어두워 이야.. 발이 밟고 있다. 아야, 아 힘드네. 이제 얼마 가야 되지 또? 1.5km, 3.2km. 3.2km. 1시간 반. 예스! 헉. 예쁘다. 아, 어. 예쁘다. <웃음> 왔다, 진달래 대피소 알았로리 음, 모노모노 딱따 해, 인마 <웃음> 잘한 <웃음> 진달래대피소에서 떡라면 아, 완전 그림 같아 어, 나 이거 마스크 왜 이렇게 됐지? 어나뭐 뭐, 잘못했지? 한 시간 반면 나가면 정상이에요. 에이, 도전네 이거. 일어나 빨리 가야지. 진짜 다 간다. 우와 선파 앞도 힘드네 어, 계단이 미쳤다 야, 안 돼, 안 돼. 진짜 어? 포카리스를 다 잡아 <웃음> 찍봐 <웃음> <웃음> 여기 북록담이 이렇게 보이네. 우와. 우와, 와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여기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어, 저기 다리가 있네 <목소리도> 저기가 진짜 빡셌어 <목소리도> 근데 가늠사로 내려가는 길도 무리수다 그렇다 아니 왜 자꾸 올라가요 우와 진짜 힘들다 다리 부었어 오, 와 데일바이 이만큼 붙였는데 다 깎아졌어 깎어? 나 아빠 힌트 안받았와나다크서클왜 네, 네. 이렇게 심해졌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대박이다 살이 모자라 대박 너무 맛있겠다 음 고구마 맛있다. 음. 끊각. 그게 개가 있잖아. 안녕. 좋았던 너희 숙소. 조금 춥긴 하다. 망고레이는 꼭 먹어야 돼, 마사 근데 맛은 똑같은 것 응. 같다. 정식 선우가 얘기한 건 이거다, 정... 근데 다 그러니까. 2인이네. 그러니까. 어, 아 어, 맛있고 나한테는 약간 길다 이게음음 비비? 음. 색이리가아니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